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손자 단일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 지어다. 그날에는 나이 뵌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의 큰 혼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가신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사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모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수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룰이다.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도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돔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멸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돔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오늘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다 중성되고 지인은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를 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부터 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봅니다.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야. 그 뿔에는 열 밀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음이 밝았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을, 자기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온 땅이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일을 어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구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에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에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앞에생하고 땅과 땅에 구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니 곧 죽게 되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므로, 땅에 구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미혹하며,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공한 자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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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사건들에 나타나는 무대, 마지막 사건들이 나타나는 무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1986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1986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1980년대에서부터 1970년도 말쯤 돼서부터 한국에 어떤 열풍이 몰아쳤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 열풍이 몰아쳤어요. 계시록. 그래서 1980년대 사이에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제가 이제 한참 주님의 일 청년 때니까 아 내가 결혼도 못해보고 어, 세상에 종말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어,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한국 유명한 교계 어르신이 말하기를 내 머리에 흰머리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분 말 한마디에 그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교인들이 많으니까 충격을 대단히 많이 받았어요 또 장로교단에서는 새로운 이단이 나왔다 그렇게다 하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흰머리가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장로님 본인의 흰머리가 언제 처음 나왔어요? 사춘기 때? 사춘기 때가 몇 살인데, 권사님 맞아요? 권사님도 모르는 걸, 예. 아. 자기 머리 흰머리 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한정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날짜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 시비에 붙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86년대 0 결혼하고 나서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다. 나는 자식도 못 낳고 이제 또, 어, 그 천국 가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또 빠졌어요. 그러다가 1990년도가 되면서 1992년도에 10월 28일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또담미성교에서또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예 굉장히 충격, 가면 갈수록 또 충격적인 방법이었어요. 1980년대는 제가 게시록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다 쫓아다녀봤어요 시간이 가면서 게시록을 강의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안 맞고 여기도 꽝 저기도 꽝다 꽝이었어요 다꽝 예. 짜장면 먹을 때 먹는 것이 뭐냐 다꽝 92년도쯤 돼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서 야 이게 목회도 제대로 못 해보고 예수님 모시면 어떡하냐 그런 고민이 빠졌어요. 한국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92년도 10월 28일에 예수님 온다고 막 떠들어댔어요. 거기에 장로교회 목사님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장애를 입은 정신적인 장애를 입은 형제 자매들이 영이 열어져서 이렇게 보고, 성령의 사람이 머리를 보면 사람의 성령의 도장이 있다, 없다, 이것도 확인하고, 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닌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이 있습니다, 이, 이것까지도 다 이야기해 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라는 것이 또다 꽝이었어요 다꽝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다 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일부 예배 때는 마지막 때의 퍼즐 조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만 제대로 읽어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종말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이미 다 기록을 하고 있고 시대적인 분위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일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있고요 특별은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별은총또 하나는 사단이 또 이걸 사단이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시나리오, 어떤 계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단이 아무리 계략을 가지고 있고, 전술이 있고,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것과 사단이 하는 모든 것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받기, 두 바퀴가 돌아가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는 사단의 방법에 의해서.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세력은 다 부서지고 분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어제 뉴스 예.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미국의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가 있어요 미국의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그 회사에서 만든 사람이 일론 머스크 사장이에요 테슬라 전기자동차 이 사람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이 사람은 굉장히 거침없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집요하고 상상력의 것들을 상상하는 것들을 현실로 끌어내서 무언가를 만들고 제작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고민을 알아요. 뭘 원하는지도 알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뭔가를 기계 장치를 만들어 내요. 기계 장치만 만들어 내느냐 다른 실험 대상들도 계속해 나갑니다. 이 사람이 어제 하는 하는 짓이 세계 탑 국제 뉴스로 나왔어요. 뭐냐면, 원숭이 뇌에다가 컴퓨터 칩을 이식을 해서 원숭이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탁구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오락을 하는 거예요. 네모난 것이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공을 집어 넣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가 손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활동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신체 구조를 가지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원숭이가 생각으로만 해서 그 골망에다가 공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느낌으로만 움직여서 집어넣는데 기가 막히게 움직이고 자기 생각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서그 안에다 공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도 화면을 보고 입으로는 바나나 스무디를 빨아먹으면서 빨대를 빨아먹으면서 열심히 열심히 컴퓨터 게임에 몰입을 합니다 원숭이 뇌에 삽입되어 있는 그 칩이 원숭이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읽어내고 신호를 인식해서 컴퓨터로 연결을 하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해동을 하고 두 개의 칩을 이식을 해서 훨씬 빠르게 빠르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 행동, 반경, 머리를 쓰는 것까지 다 컴퓨터로, 칩으로 해서 이식을 해가지고 이걸 뇌에 있는 것들을 움직임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화면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탁구게임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이미 다 통과를 했다고 그래요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그것뿐만 아니고 돼지에게 돼지 뇌에게도 겉으로 드라는 이런 개발을 해서 돼지들도 어떻게 반사적으로 감각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것도 다 이미 뇌에 연결 돼지 뇌에 연결해서 개발을 해서 지금 실험하고 있고요. 이미 실용화됐고요 이 사람은 사람의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사람의 뇌 바깥쪽에는 뇌에 관통하는 1024개의 얇은 정극이 흐르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뇌세포와 통신을 하게 만들어서 잘만 하면 자기가 만드는 집과 외부 컴퓨터로 연결 장치를 해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지금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원한 사람들이 있고요 자 그것을 설치하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설치하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고 무슨 동작을 할 것인지 이미 다 간파해서 뇌하고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의 목적이고 목표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의 거침없는 상상력과 실행력을 가지고 인간의 기억장치를 끌어내서 즉 기억장치하고 연결해서 인간의 지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사람 몸에 고혈압 당뇨 뭐 유전적인 병, 저 상태부터 내려온 유전적인 병, DNA 조작 심지어는 심장이 뛰는 것과 손에 맥박 뛰는 것이 심박수 맥박까지 다 조정이 가능하고 이 맥박이 뛰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방법과 안내와 또내 뇌파가 계속 일어나는 이런 에너지 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서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인간의 뇌에 심어놓는 이 칩이 머리 안에서 전기 자극이라는 이런, 이런 것을 다 간판을 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실제로 차원한 사람들 꽤 있답니다 인간의 머리에 이식할 수 있는 칩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제 666은 먼 나라 먼 후에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넷플릭스 회사라는 거 아시죠? 주문용 콘텐츠 서비스 기업이잖아요 이 회사가 만들어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플러스 영화라는 의미의 플렉스라는 합성어가 있고, 이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그이 기업 창업자가 랜돌프라는 사람인데 아마존이 책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을 보고. dvd가 미국에 소개되는 것을 보고 v h s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데 vh 테이프를 고려했다가 아 이거보다는 dvd가 낫겠다 해가지고 dvd로 전환을 해서 dvd로 지금 버티려고했습니다 회사가 망의 일부 직전까지 갔는데 이 사람이 리트헤스팅스라는 사람인데 이 창업자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면서 빌게이츠와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요. 회사 이름을 바꾸고 콘텐츠를 바꾸고 난 다음에 재산이 천문학적으로 24조인가요? 24조 원의 수익을 매년에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재산의 기부를 내가 빌게이츠 재단에 다 하겠다. 근데 또이 사람은 또 한국 영화를 또 그렇게 좋아해요. 한국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설국열차를 보고 한국 영화, 한국 문화에 뿅 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 유명한 감독 봉준호 감독을 통해서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세계로 통할 것을 장담을 하고 그리고 옥자라는 이 영화까지도 제작을 했다 그래요 저는 뭐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한번 봤어요 확실하게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네. 자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나날에 나날에 발전하고 있고, 어찌까지 망한 회사가 오늘 발상의 전환 한 가지만 다시 해도 엄청난 흑자로 돌이킬 수 있고요. 특히,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인간의 머릿속에까지 이제 칩을 들어가서 칩을 심고, 원숭이가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인간을 인간에 감춰진 그런 에너지를 활용할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간의 심박수, 맥박수까지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면 이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까 계시록 13장에 마지막 때 등장할 수 있는 또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요666 짐승의 표가 나오는 그 시대인데 마지막 때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퍼즐 조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퍼즐 조각이고 사탄의 퍼즐 조각들이 있는데 사탄의 퍼즐 조각들은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또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시도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여러분 사실 중국, 중국은 지금 중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데이터베, 데이터베이스에 다 지금 시스템에 다 연결해 가지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며 어느 지역에 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중국 같은 경우는 다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 이 세계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저장하고 검색을 하고 구조적인 그 부분을 알아내고 내가 사고의 어떤 갱신과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까지도 지금 알아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고양이나 개나 이런 동물들에게는 칩이 삽입이 돼서 다 관리되고. 있어요. 동물이 죽어도 땅에 가서 묻지 못합니다. 왜? 칩이 있으니까. 이 동물이 땅에 어느 부분에 있는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도 다 해야 되고요. 네. 위험천만한 시스템이 우리에게는 많은 문화나, 많은 새로운, 새로운 좋은 것들을 갖다 주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위험천만한 또 다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보니까. 핸드폰의 모든 정보가 어디에요 유심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유심칩만 있으면 핸드폰의 모든 기능을 다알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도 불편하고 어디에 놔든지 잊어버리고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이제 칩을 우리 몸에다가 삽입을 하면 잃어버릴 필요가 없고 여기에는 모든 추적 시스템이라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심각한 얘기합니까 오늘?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오늘까지 한숨도못 잤어요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고 정말로 이제는 준비해야 되겠다 기도? 일반적인 기도에서는 안되겠다 믿음? 그냥 일반적인 믿음 가지고 안되겠다 초특급 믿음이 있고 강력한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자 그러면 그들과 필적할 만한 사람들이 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의 다가오는지 다 알고 있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세계로 퍼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조각들, 포질 조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조각들이, 하나님의 포질 조각들이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하나씩 자기 역할 분담을 통해서 포질 조각을 하나씩 만들어내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가 천재 계상한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퍼즐 조각은 뭐냐? 사단은 악하잖아요. 교체하는 거고 죽음이고 전쟁이며 테러며 지진이며 전염병 이런 것들 다 사단의 퍼즐 조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지금 폭풍 전야와 같아요. 바쁘고 바쁘고 정말 바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요 하루 온종일 일하고 나서 저녁이 되면 뉴스를 보고 세상 돌아간소 것을 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정보를 얻습니다. 세상이 우리나라하고 전혀 반대되는 곳에서 뉴스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들려오는 뉴스나 여러분 어제 그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카리브의 쪽에 중미 쪽에 큰 섬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섬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공중에 6km까지 올라갔어요. 6,000m까지 올라갔어요.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거기가. 비행기가 그쪽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화산이 폭발했어요. 일본도 지금, 일본이 있는 그 땅덩어리가 속에서 부글부글 그냥 용암이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일이 생기고 있는데, 만년설이 있는 후지산도 후지산의 눈이 다녹아버렸다 그래요 후지산만 녹습니까? 여차하면 우리는 한국으로 가자 왜? 한국이 미개한 나라인데 우리 일본에서 개화시켰다 한국이 잘살수 있도록 문명을 개화시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또 떠들고 나옵니다 새로운 이슈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누가? 일본 사람들이 요 그럼 어떻게 한국은 또? 한국과 일본이 긴장을 하고 다툼도 생기고 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전해오는 이 뉴스 방송 미체를 통해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정확하다. 확실한 소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확신 속에서 먹고 자고 다음날도 또 일어나서 또일 일터에 또 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것은 지행이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앞날이 정해지고 누군가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세계질서가 개편되고 그렇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을 다 조정하시고 메뉴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런 사단의 시나리오가 있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도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우리에게 알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말한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령 충만하면 적어도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세력들이 나올 때 세상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분위기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분위기가 바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을 다잡아죽입니다짐승의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도망가든지 잡혀서 개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복음을 전하든지 순교를 당하든지 그리고 전삼년반 지나면 도피처로 가든지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들이 나타날 것이다 6월 시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남자, 여자, 어린나이 노인 할것 없이 하나님의 신을 무차별로 주시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지금. 내가 지금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생활인이지만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언제 시간을 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숨겨놓 있는 그런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적어도 변화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같이 합시다 노력해야 한다 아니 노력 까지는 부족해요 생각해야 한다 아니 생각도 부족해요 실천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12장 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은 무한속도 경쟁시대입니다 무한속도 경쟁시대에 왕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왕래가 빠른 거지 속도 아닙니까 속도 인터넷은 속도예요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은 속도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서 인터넷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와이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냥 그냥 전화하면 전화하고 뭐, 장난하는, 게 막, 장난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에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전화그러면 공짜잖아요 음? 무제한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래가 그만큼 빨라지는 것은 사람만 왕래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옛날 소 달구지 끌고 말타고 다니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통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레이저빔으로 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미사일이 오기 전에 레이저빔으로 발생해가지고다부셔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다 개발됐어요 전 세계가 나라별로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속도 경제 우리나라가 적은 땅덩어리 가지고 있지만 강한 게 뭐예요?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제일 강력하고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우리가 한국 인터넷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강한 거예요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작은 땅덩어리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머리 좋고 그리고 속도가 빠르고 부지런하고 남보다 더 일을 더 많이 하고 생각하는 상상이나 어떤 무언가를 생각할 때는 기발한 발상이 전환이 한국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육률이 있죠 열심히 있죠 부지런하죠 머리 좋죠 또 근성이 있고 열정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 그래도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도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인터넷만 그렇습니까? 핸드폰도 수시로 억불이 더 수시로 좋은 핸드폰이 막 나오는 겁니다 광케이블이 또 되면은 순식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예배도 들을 수 있고, 방송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이 발달합니다. 말 타고 다니지 않고, 지금은 열차 타고 다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초고속열차가 만들어져서 서울 부산까지 3시간이만 갑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더 빠른 1000km 이상의 자기 부상열차가 또 만들어져서 이제 비행기보다 더 빨라요 예. 비행기 타려고 러면 수송하고 여권 보여주고 어쩌고 저쩌고 절차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고속열차 자기부상열차 만 그냥 앞으로는 더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까지 2시간만 갈수 있는 그런 비행기도 3시간 이만 갈수 있는 그런 비행기도 지금 이제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속도뿐만 아니고 각 나라별로 강력한 군대를 결성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지금 마태복음 24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하고 일본은 항상 긴장 관계고 그러면서도 일본하고 북한, 북한하고 일본, 한국과 중국, 북한과 또 미국, 한국은 항상 샌드위치처럼 열강들에 의해서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터져버릴지 몰라요 폭풍 전혀와 같습니다 그것뿐만이니까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간의 사상전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니까 사람들이 빠른 왕래가 있고 얼마나 빠른 왕래가 있고 얼마나 빠른 지식이 더해집니까 사람들이 지식이 장난해 컴퓨터로 파. 이제는 사이버로 공부 다 합니다 예. 직접 가 가지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필요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집에서 공부 다 하는 거예요 집에서. 컴퓨터로 다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지식이 증거가 되거든요 집에서 공부를 해도 하나도 지식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음. 자, 지금 이렇게 이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를 집에서 다 보는데, 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마사이, 케냐, 마사이, 마사이 쪽에 있는데 거기 가니까, 아 세상에, 그들이 사는 집은 아직도 소똥으로 지은 집에 있고요. 아직도 집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가 촉하고 옷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는데, 가시로 울타리를 지어서 사자나 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 아이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게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은 팔아도 짐승들은 팔아서 아이들 핸드폰 다 사주고 아이들 학교를 다 보냅니다 마사이족들 마을에 음. 자기가 생활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도 자식 교육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합니다 아프리카의 마사이족들에 있는 그 아이들이 브레이크 댄싱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힙합, 브레이크 댄싱 뭐 온갖 춤이란 춤은 다 춰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갔을 때그 춤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경제가 이제 나날이 발전하고 경제가 나날이 발전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무역마찰을 찾고 있으니까 이 무역, 빠른 속도의 경제 이것을 좀 완화장치를 하자. 그래서 경제를 좀 통합시키자. 경제만 통합해서는 안 되겠다. 정치를 통합시키자. 정치 가지고도 안 되겠다. 언어를 좀 통합시키자. 언어. 지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가 그 한국어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도에만 해도 한국어 학교가 계속해서 한국어 과목이 막 늘어나고 지금 스물 몇 개의 과목이 늘어났다 그래요. 한국어만. 자, 그럼 이제 블록화 현상이니다 아시아나 아시아길리 뭉치고, 중동에는 중동끼리, 남미, 북미, 태평양 국가, 유럽, 지중해 연합, 어, 걸프 지역 국가 연합. 그러니까, 아, 이거로도 안 된다. 지금 US달러가 지금 굉장히 화폐 가치가 있는데, 유로 유럽에 가면 유로화가 다 쓰고요. 세계 어느 곳에 가나 달러 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공산권인 북한이나 중국과도 달러 주면 너무 좋아요. 해 달러 주면 달러가 아니면 매매가 잘안될 정도로 북한의 화폐 가치는 막 폭락하는데 달러 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고급 장군들 장교들도 자기 집에 몇 백만 불씩 몇 백만 불씩 달러로 이렇게 쟁여놓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고 실물화폐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돈이 얼마 있고 얼마 되고 땅속에 묻어놓고 감춰놓고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실물화폐 가지고는 부족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용카드가 나왔어요. 신용카드로 다 결제하는 교통카드, 온라인결제, 인터넷뱅킹, 대체카드다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의 흐름을 정부에서 다볼수 있어요. 돈의 흐름. 여러분 옛날 만원짜리 얼마나 넓습니까? 넓, 넓잖아요. 이돈 만원짜리를 가지고 은행에서 가서 어뭐 몇십억이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바꿔주겠어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정부에 필요한 행정시스템을 다 가동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돈을 언제 일으켰으면 이 돈이 불법적인 돈이냐 아니냐 이것까지 다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익명성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돈 가지고 다니어도 귀찮아요. 여러분이 헌금하고 천원짜리가 헌금이 나올 때는 은행에 가서 교회적음통장에다가 넣으려고 해도 시간이 넘으면 4시 반이 넘으면 돈을 받아주지 않아요. 천원짜리 현금 지급기에서 입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시간 안에 현금 지급기 안에 놓아야 되는데, 현금 지급기 안에 거센 돈도 이제 받지도 않아요. 자, 이 시대가 현금이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은행이 지점이 많이 있지만, 은행이 점점 은행원도 줄고 지점도 축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용카드로 타고 결제를... 온라인 결제하고 카드로 결제하고 여러 가지 대체 카드로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핸드폰에 유심칩이 전자결제가 되어버려서 유심칩만 있으면 어디에 가든지 다할수 있어요. 가장 편리한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은 현금도 없고 거스름돈도 없고 핸드폰도 필요하지 않고 수표도 불필요하고 1000원짜리도 불필요하고 100원짜리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돈의 흐름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진보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더 진보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각 고유한 번호 인증서 번호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줄고 줄고 줄고 줄어서 자기만의 고유한 넘버가 생기고 결국에는 666이 나오는 모든 전조증이 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사단이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편리함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조이는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올 것인지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된다 아니. 대충에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네. 생체 리듬까지 파악할 정도니 앞으로 이제 어떻게란 말입니까그 번호는 손목이나 이마에 생체 칩의 상, 상태로 우리 몸에 새길 텐데 이것은 666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 성전의 건물을 향해서 보면서, 웅장한 성, 성전의 건물을 보면서 주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고 회복할까요? 그, 그 제자들이 주님께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하십니다. 종말에 대한 징조. 위험천만한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도들의 인내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시험을 이길 수 없는지 다양한 종류의 시험들이 올 것이다 내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우위를 많이 받을 것이다 핍박을 많이 받을 것이다 표를 받지 않으면 무정부주의자 표를 받지 않으면 테러리스트 표를 받지 않으면 광신도 표를 받자라면 신비주의자 국가를 적으로 아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힐 날이 곧 온다는 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교회가 국가정책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거부했다거나 낙인 찍히고 세무조사 나오고 방기를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거짓말을 하든 진실을 말하든 국가정부정책의 교회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다니엘서는 다니엘은 보니까 메디에빠서왕 다리오 왕 때부터 많이 알면서 자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비대면예배드리고대면예배로 하면 은또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에 가면 다니엘은 앞으로 30일 동안 바빌론의 신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다니엘이 그걸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경찰서에서 정부에서 코로나 교회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막 감시를 다니잖아요 그걸 감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감시하는 걸 뻔히 알면서 다니엘은 예전에 했던 것고 똑같이 창문을 열고 에루렘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그러니까 <웃음> 걸렸어 딱 걸렸어 신난다 신나 다니엘 너 걸렸어 왕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잡혀왔어요 불 속에 사자 불 속에 그냥 사자 불 속에 그냥 집어던져 버립니다 친구들은 불물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도 할일루 위합니다 그래도 할일루위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아, 그러셨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더 나은 미래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쉽고 간단하고 평화롭고 모든 사람이 공존하고 다잘살수 있는 그런 미래 그런 미래는 모든 사람이 원합니다 사람들이 원해요 더 좋은 핸드폰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더 편리하고 더 빠르고 또 강력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을 원하는 이거는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진보의 과정으로 인식을 하고요 또 언론들은 어떻게 해요? 다양한 홍보를 전략을 가지고 올 겁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순기능이에요 아주 좋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 가지 칭찬해 칭찬 릴레이야 내가 이 핸드폰을 써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오른 손목에 칩을 받으니까 너무 편안해, 세상에. 돈 주고받고 주고받고 시간도 안걸리고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시간도 안걸려. 어휴, 짜증나. 어휴, 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아,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딱 받고 손에 표를 딱 받으니까 바로 피스, 피스, 피스, 피스. 하이패스 통과하는 것처럼 여러분 차가 고속도에 로 들어갈 때 나올 때 하이패스가 없을 때는 차를 멈췄다가 탁 계산합니다 잔돈 얼마 얼마 시간 얼마나 차줄막서 있죠 근데 지금은 거의 웬만하면 다 패스예요 패스 하이패스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통과 통과 빨리 빨리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한국은 뭐든지 빠르다 뭐든지 좋다 뭐든지 안전하다 밤새도록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해도 안전하다 가끔 가다 사고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서 한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뭐든지 빨라 인터넷 빠르지 주문 배달, 음식 배달은 바로 빠르지 늦으면 늦는다고 말하면 예예, 예예 예 이러지 그 누구도 한국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매력적인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게 이제 결국에는 화를 부르는 거예요. 빨리빨리 문화인데, 나중에는 편리한 생활을 너무 누리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 분석해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있고. 다른 나라의 문화도 있고 다른 나라가 못 따라오는 문화를 한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음식문화 못 따라옵니다. 한국의 속도 경쟁에 있어서 항상 선두주자입니다. 엊그제는 또 뉴스에 전투기를 또그 공군들이 쓸수 있는 그런 전투기를 개발을 해서 미국이 화들짝 놀랐어요. 전투기를 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완전히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군부대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얼마나 좋아했어요 국민들도 막 좋아했어요 자 우리나라도 공군력이 강하게 될수 있다 사람들이 이제 비교 분석을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나라는 저 나라는 어떻고 우리나라 인터넷이 빠르고 빠르고 빠르고 우리 집에서도 사모님의 핸드폰을 내가 쓰면 사모님도 스트레스 받고요 사모님 핸드폰을 내가 쓰면 사무님도 스트레스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사모도 쓰면 스트레스 받아요. 가족들도 그렇다니까. 가족들도 내 것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집회할 때도 와이파이가 안 되면 막 답답해서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 공항에 나가기 전에 공항에 나가기 전에 벌써 다 등록하고 나가요. 칩다 바꾸고 가네. 핸드폰에 찍는 유심칩을 다 끼고 나가요. 자 세상 끝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빨라진다. 지식이 막 더해진다. 그런데 죄림은 그런 세상의 마지막 징조 때 뭐라고 말씀하면 미혹하는 자가 있다. 마태봉, 5장, 마태봉 24장 5절 6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가 있고 소문과 소문이 있고 지구 반대쪽에 무슨 소문이 있대, 무슨 난리가 있대, 테러 사건이 일어났대. 여러분 지금 그렇죠? 지진이 일어났다, 기근이 일어났다, 긴급 뉴스, 긴급 브레이킹 뉴스가 막 나옵니다. 역대급 지진이 막 발생합니다. 천연병, 강력한 천연병, 온역, 온역, 무서운 천연병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해서더 강한 놈이 또 나왔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누가 보음 21장, 11절 이후에 보니까, 무서운 일이 생긴다.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된다. 지식, 정보량, 축적,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 무리를 도하게 되죠. 경제 통합하자 화폐 통합하자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백신 여권 만들자 중국에서 나오는 백신이 조금 질이 함량이 미달되는데 그거 맞고 죽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중국에서 생활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중국 백신을 맞으면 비자 바로바로 바로 해주겠다 무사 통과를 해주겠다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걸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막 인터넷 소문으로 뉴스, 브레이킹 뉴스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백신을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666을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항상 양면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사단도 있고, 사단의 쓰나미가 있으면 성령의 파도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생활의 편리함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두 주인의 권세가 나타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이 조종하는 무리들도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린다 그랬어요. 땅에서, 무적에서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저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준다 그랬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무생물이 어떤 우상이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덩어리가 말을 할수 있어요 산이 말을 할수 있어요 기둥이 말을 할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사단으로부터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 동상이 있는데 마리아 동상의 발을 만지면 좀좋겠다 가지고 성당이나 캐톨릭 사람들은 자꾸 만지잖아요 오 성모 마리아 오 성모 마리아 그러면 마리아 갑자기 그럴 수 있어요 아야 내 발이야 아파 만지지 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가정에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무작위로 넘어가면 안 돼요 마리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또 성당당한 사람들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상이라든지 나무로 만든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런 것들도 말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섬기고 빌고 빌고 성황당처럼 또그 앞에 가서 빌고 귀신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고 성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시험도 이겨본 사람이 이깁니다. 예? 환란도 극복한 사람이 극복하죠. 시험에 지는 사람이 앞으로 큰 시험이 올때 어떻게 이겼어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훈련도 훈련을 강력하게 받은 사람이 또 다른 훈련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모든 것은 변합니다 환경이 더 변할 것입니다 돈의 가치도 변할 것이고 시간도 빛의 속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은 절대 변치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1.1익도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 안에서 날마다 확인하는 영적 전서가 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의 영적 퍼즐 조각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를 퍼즐 조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조각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 포질 조각들이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시험을 이기지 못해도 바닥에 패대기 치고, 주님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사명의 뭔지 잊어버렸어요. 이겨보지도 못했어요.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포질 조각들이 되어서, 이렇게 불새의 포질 조각이 되어서 이렇게 모여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하늘에 사단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냐 우리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아가지고 그 불을 다 부셔버릴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포절종을 함부로 내동댕이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모든 능력 두주인의 군세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 속에는 하나님은사를 다시 불리듯하게 하라. 시작! 네. 내 속에는 하나님은사를 다시 불리도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